안녕하세요 리선드도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먼 스튜디오의 고윤빈입니다 아 9시간 전에 음, 어떤 분이 리플을 남겨주셨어요 증명사진 피부 보정 방법을 거의 두세 번 정도 봤습니다 생경사진 위주로만 찍고 찍다 보니까 툴들이 워낙 생소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경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을 안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라이트룸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왜냐면면 나는 그냥 밝기랑 약간의 색감만 조절하면 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 어, 라이트룸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아, 툴들이 워낙 생소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문제는 대부분 집중에서 따라가는데 포트레이터3 필터가 없는 바람에 어떻게 피부톤이랑 마무리 작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든 저 필터를 구입하거나 구하는 게 답일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에, 편하기는 하죠 저는 그냥 그러니까 답글도 그냥 이렇게 달았어요 꼭 구입하실 필요까지도 없으나 아무래도 시간 절약에는 도움이 되긴 하겠죠 아, 그렇죠 편한 길로 가는 거죠 괜히 힘들게 갈 필요가 없죠 제가 이제 거의 피부 쪽을 포트레이처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넌 포트레이처 이외에는 넌 피부 보정을못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예전에는 포트레이처가 없었죠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길을 힘들게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의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어, 가끔은 다른 생각을 갖추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포트레이처를 사용하지 않고 피부 보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필터를 쓰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죠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어떡할래? 해서 해놓으면 그럼 이거 없으면 어떡할래? 하면서 이제 무슨 게임을 클리어 하듯이 보스를 계속 등장시킵니다 저는 촬영을 할 때나 강의를 할 때나 늘그 필터가 설치되어 있는 포토샵이 깔려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컴퓨터로 보정할 을 일은 없죠 없으면 어떡할 거냐 보다는 이제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좌를 할때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 주파수 분리기법을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딱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법은 어, 네. <웃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는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그 분석을 봤는데 제 페이지에 오시는 분들의 100%가 50세에서 64세로 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머님께 알려 드리는 마음가짐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컨트롤 J를 눌러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혹시나 제가 얘기를 하다가 뭔가 다른 틀린 단어를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포토샵을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뭐가 맞는다는지는 잘 몰라요 여튼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퀵 마스크로 들어가죠 큐버튼을 눌러서 퀵 마스크에 들어갑니다 퀵 마스크를 하실 때는 무조건 100%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걸 올리셔도 되고 귀찮다 그럴 때는 숫자 0을 눌러주면 100%로 바뀝니다 여하튼 이 소녀분의 주근깨를 작업을 해줘야겠죠 짠, 뭐 위에 어느 정도는 약간 잡아줍니다 잡아줘서 칠이 잘 됐나 확인 좀 해보고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어, 노이즈로 치고를 합니다 남자분의 수염과 마찬가지죠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뭐 수염이랑 다르지 않냐고 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필터에 들어가서 노이즈로 들어갑니다 노이즈의 더스텐 스크래치죠 자 기본적으로는 1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에 0으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래서최대 약간 늘려봐요 너무 부해졌어요이 그 정도 뿌옇게해 놓고 조금 올려서 피부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한이 어, 정도 그러면 유지가 되죠 사실상 지금 이 소녀가 들고 있는 이 뭐, 뭐야 뭐 이거 갈대인가 입을 물고 있는 거 이게 뭐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딱히 없어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선 이만 깨끗해졌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얼굴이죠 사실상 이렇게 동양인 중에서 이 정도로 중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긴 한데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떨까 싶어서 이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두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얼굴 부분 얼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지금 코 부분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이 부분은 뭐 거의 얼굴을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하죠 우선 우선은 이제 새로운 빈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시면 되는데 맥 사용자는 커맨드 시프트 n을 누르시면 됩니다 날이 갈수록 친절해지고 있죠 자, 아니면 그냥 여기를 클릭해 주셔도 빈레이어는 생깁니다 이번 자, 이번엔 다시 브러쉬를 브러쉬죠 브러쉬를 클릭해 주시고 어, 1을 누르셔서 10% 정도 해주신 후에 Alt키를 누르시면 피커가 뜹니다 이제 비슷한 근처의 색깔을 잡아서 칠해 주는 거죠 이렇게 슬슬 칠해 줍니다 여기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점은 이 부분의 밝기와 이 부분의 밝기가 다르기 때문에 피커를 여러 번 찍어가면서 그 비슷한 밝기에 뭐라 그래야 되지 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칠이 맞는 단어치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칠해줍니다 예. 칠하는 데는 뭐 딱히 설명을 할게 없죠 아, 참고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10%를 해서 이렇게 여러 번을 하게 되면 여러 번더 그 진하게 점점 진하게 칠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안 그래요 여러 번 눌러서 칠을 해야 이렇게 진해집니다 누르신 상태로 아무리 많이 움직이셔 봐야 그냥 10%일 뿐이에요 네. 여러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네, 슬슬 지워지고 있죠 여기도 칠해주고.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이제 뭐 이제 콧구멍 이런 라인이라든가 디테일에 칠이 되지 않게. 형이나 칠하셨다면 뭐 어차피 빛내이어니까 지울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문제죠. 분명히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칠을 하다보면 라인이 흐려지죠. 지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라인을 건드리지 않게 칠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주파수 불리기법을 안 쓰는 이유는 블러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이패스를 아무리 올리고 블러를 매기게 되면 뿌이티죠. 자, 그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블러보다는 좀 들뿌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제가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얼굴에 그림자가 아무래도 조금씩 변하게 돼요. 뭐, 요 부분이 살짝, 실제로 어두웠는데, 제가 여기를 해가지고 칠하면서 밝아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봅니다. 밝아졌죠? 그러면 요 레이어를 커맨드 M을 누르셔서 커브를 띄운 후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원본과 비슷하게. 네. 됐죠? 어느 정도는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여기도 서스텐 스크래치가 먹는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될지 안 될지는 해 보셔야지 합니다 사진마다 달라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런 디테일 부분은 빼놓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큰거 같은 패치를 지우면 되니까요 사실 상 패치를 조금 조금씩 지우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꼼수를 쓰는 거죠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이 사진 가지고는 안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칠을 하고 다시 버스트앤스크래치 들어갑니다. 너무 부해지죠? 그럴 때는 값을 조금씩 조절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신경 쓰여요. 이게 움직이는 이 라인이 컨트롤 h를 눌러주시면 지워집니다. 깨끗하네요. 네, 깨끗해졌습니다. 이 부분과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여기가 너무 어색해지지 않았느냐 하는데 여기서 작업해 주면 됩니다. 아주 쉽죠. 여기도 그냥 밀어주세요. 어차피 오늘은 피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텔이저도 아마 뭐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제 생각이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밀어서 작업을 해주시고 점도 빼주고 피부가 너무 날아갔다 싶으시면 여기다 그냥 약간 노이즈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주근깨가 많은 부분에 얼굴을 밀게 되면 은 인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지는 않죠. 웬만해서는. 노이즈를 낚아지주면 조금 나아집니다. 주근깨는 해결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그림자들. 실제 있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딱히 안 지워도 되긴 하는데 너무 이렇게 그림자가 확져 보이니까 이렇게 조금씩 지워주시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패치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고개를 앞쪽으로 솔리고 있더니 목소리가 잘안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주면 됩니다 더센 스크래치의 문제점은 이거죠. 이런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뭔가 맞닿은 부분이랄까? 그럴 때는 살릴 수 있나? 가서 봅니다. 어디까지였지? 어, 넘어갔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도장이 있죠. 됩니다. 어, 짜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서 못 하겠네요. 여러분들도 대체로 멀쩡한 데 가서 옮겨주면 되겠죠? 네. 방금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시겠죠? 멀쩡한 데 가서 옮겨주면 되겠죠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 발음이 너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발음이. 자, 대고 이제 아래쪽이죠. 뭐 여긴 아마 확실하게 서비스 스크래치가 먹지 않을까 물론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절을 좀해 주셔야 될 겁니다 깨끗하죠? 완성 어색하다 싶을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해제하지 마시고 마찬가지 노이즈를 넣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죠 목부분도 뭐 약간 살짝 핀이 나가서 목에 크게 신경이 안 쓰이긴 하는데 여기도 신경이 쓰인다 하시면 이걸로 한번두번끝 간단하죠? 자 아무래도 피부 보정을 하게 되면 얼굴이 좀 얼룩덜룩해지고 실제로도 좀 얼룩덜룩하긴 합니다 그래도 원래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건 없죠. 여러분은 포토샵으로 사진을 보정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줘야 되지? 30. 음. 약간의 하이라이트와 적당히 줘야겠죠? 너무 심하게 주시게 되면 티납니다. 약간의 쉐이딩. 살짝, 여기 서 살짝. 사실 이 조금 안 줘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한번 줘봅니다. 쓸데없는 부분들은 그냥 러프하게 지워주세요.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나는 얼굴 피부만을 지우겠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어두움을 줍니다. 뭐, 그렇게 어두움 많이 안 줘도 되겠네요. 칙칙해지는 것 같아요, 얼굴이. 자, 이렇게. 좀더 밝아도 될것 같은데. 원본이랑 비교를 해가면서 해주시는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사람 눈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뭐내 눈은 RGB를 다 구별해야 된다 그러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안돼요 전나 난시라서 멀리 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예뭐 네, 됐죠 그래서 먼저 그림자를 좀더 주고 싶다던가 아니면 은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브러쉬로 살짝 살짝 지워주시면 됩니다. 사실 포트레이처도 죽음께는 못 없어요. 해볼까요? 포트레이처가. 3를 말씀하셨으니까 3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피부 결을 잡아주긴 하는데 깨끗해지긴 했습니다 다시는 디테일이 약간 날라갔죠 뭐 눈, 눈썹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시 잡아주시고 혹시나 모르니까 부분도 아줍니다전체적인 피부를 우선 잡았고 이번에는 이 주근깨 부분에 찍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주근깨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사진을 내서 주근깨 남겨놓거든요 이 잘못 눌렀나? 자, 주근깨 부분을 그려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슬금슬금 지워지는 걸 보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되네요 역시나 디테일 부분은 살려주시고 대부분 눈썹이 많이 날아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패치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아마 제가 한 것보다는 포트레이처를 돌린 게좀더 깨끗하지 않을까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법이니까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나는 장인 정신을 구사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는 공대생이라 새로운 기술이 너무 다 써봅니다 경대생이 아니라도 웬만한 분들은 다 써보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조금씩 해주고 위에 다시 또 브러쉬로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포트해줬으좀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브러쉬만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어,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위에가 너무나 허였네 조금씩만 지워주면 돼요 사실상 이 정도까지 해서 멈춰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이 중계를 다 지우려고 하죠 그러면 어색해지는 거죠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포토샵이라는 게 자기 만족을 위한 거다 보니까 적당히가 없죠 하다 보면 끝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선 아왜 이렇게 어색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어색할 수밖에 없죠 이던걸지었는데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물론, 뭐, 여기도 큰게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거는 여기였는데, 브러쉬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가게 되죠. 예전에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었죠. 제가 주파수 분리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 많이, 썼었, 많이 썼었어요. 증명사진 것 같은데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피부 보정 할때 되게 예전에 나왔던 기술로 알고 있고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다시 각광을 받더라고요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브러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색하다 그럼 역시 오파시티가 있죠 오파시티를 약간 조절해 주시면 돼요 100%를 다 보면서 어, 너무 어색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파시실때 <웃음> 조금씩 조절을 해 주시고 만이 정도 해서 이 부분만 이제 패치로 조금씩 지워주시면 됩니다 100%를 다 놓고서 어색해 하지 마세요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처음보다는 많이 지워졌죠. 그래서 아마 포트레처럼 게 밝기만 좀 다르네요. 아까 뭐, 그, 뭐야. 하이라이트 주고 막 이런 걸, 그런 거 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이 사진은 누워있던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준 하이라이트는 맞지가 않습니다. 원래 주려면 여기 이만큼 주고, 여기를 줘야겠죠. 빛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만 주고. 그래서 콜은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반대로 줬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라이트를 준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였으니까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할두 가지는 더스트 스크래치와 노이즈 그리고 아두 가지가 넘는구나 어쨌든 더스트 앤 스크래치와 노이즈 그리고 브러쉬와 패치 툴입니다 그냥 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밝기 그거 빼고는 하이라이트랑 섀도우 아직까지 되는구나 하는 게좀 신기한 날입니다 아무튼 피부 보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죠 설명을 하느라고 더 오래 걸렸는데 어,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붙트레이처 나오기 전에는. 근데 나왔으면 있는 거 쓰는 게 편하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리플을 달았는데 30층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가는 격이라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말을 까먹어가지고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여튼 이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월 6일이라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늦긴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